내 놀아 칼로스를 갔다. 칼로스 아니, 이듣도 있잖아. 그걸 좀 들어. 너 뭐야? 네? 좀 어, 들어봐. <웃음> 너무 들어. 웃긴다. <웃음> 이 하나 들어봐. 이렇게 기면 그릇이잖아. 어. 아, 어. 놈한테 촌놈 촌놈하지마. 아, 더 죽었어. 어디 음... 좀 벗어. 덥네. 덥네. <웃음> 아니, 진짜. <타고> 있잖아. 안녕. <웃음> <웃음> 자, 야. 야. 감사합니다. 리 어, 커피다. 어 야. 커피다. 가시습이 결정이 나오다. 그랬잖아. 야, 보니까 이게 저, 저기, 저 총무님 낚시대로 가지고온 거지? 그 중에 발을 끼어있는 거 봐봐. 24. 아, 이게 1등이다. 커 보이네. 거의, 거의 커 보이는데. 길휴확 넘어가네. 24. 이거다, 이거다, 팔. <웃음> 24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맞아, 맞아, 여기 있다, 이다 이거, 이거, 이는 있어, 진짜로?